태우 있 n 요 아안 장이 안좋아 다시 한번 해 보세요. 너무 선생다고요이거아니야 아니, 제가 다키고다닐수어 없잖아요. 그래요. 이건 연기잖아, 그냥. 인생은 연기하고 있어요, 누나. 저한테는 네. 저한테 아, 다시 되게... 켜놓고. 저... 저... 지금, 왜요? 지금, 뭐, 하시는거죠 네, <웃음> 무섭게 아, 잠시만, 잠시만. 뭐, 지금, 좀... <웃음> 뭐, 지금, 뭐, 봐금 야ต่อ 그랜드셔더 고음 치셔도요. 오구. 기집 어디 좀. 이 세세 부 t i 안 돼요. 따따따따따. 아도이면리해 동계 지나다운동길 동동길이 아들이 <웃음> 래요 <웃음> <웃음>